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꼬막빌딩 등의 건축주나 투자자들의 생각과 불안함 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여러 건축주나 부동산 투자자들과 상담을 하고 일을 같이 하다보니 그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많고 특히 얼마 전 상담을 한 분과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러한 건축주나 투자자들의 생각과 불안함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상담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입장과 생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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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축주나 투자자들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사는 참 단순하지가 않죠. 특히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마련인데 더욱이 건축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어느 일보다 더 간단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많은 자본이 투자된다는 것이 그렇고 절차도 복잡한데다 또 여러 부정적인 인식이나 시각들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분들을 빤다보면 생각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며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건축이나 부동산의 특성상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건축처럼 쉬운 것도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건축, 특히 집등 건물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아파트나 학교, 사무실 등 대부분이 이 건축에서 살고 건물 하기 때문이고, 또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계나 허가, 공사 등 대부분은 집을 짓는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건축이냐 또는 부동산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들과 상담도 같이 하고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생각이나 염려들은 사람의 특성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은 별 어려움이나 문제없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도 더 어렵고 더디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된 데는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의 본연의 기능인 거주 목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을 의식한 장차 부동산적인 관점까지 바라다 보니까 더 따져보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지 않나 싶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나 사업성 등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데 사업성이나 부동산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이나 건물이란 우선 거주나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충족해야 하고 또 튼튼하며 아름다워야 하는 건축의 기본 삼요소를 충족시키고 건축법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다 사업성과 부동산적인 면까지 고려하다 보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지가 않,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얼마 전 상담하신 분도 바로 이러한 점 등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때는 다른 일과 같이 이 많은 요소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 더 우선권을 중점을 둘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모든 일은 목적이 있듯이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각자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주 목적, 특히 자녀교육이나 취미생활 등 사는 것을 위한 것인지, 임대수익 등 수익형 건물이어야 할지, 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이어야 할지, 아니면 매각 등 투자수익을 위한 것인지 각자마다 건축을 하려는 목적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를텐데 그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목적이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결정을 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런 목적 가운데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거주성이나 구조, 외관 등이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하기 쉽지만 임대나 수익성, 그리고 매매 가능성이나 투자수익, 특히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은 건축하려는 시점에서 예상은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많은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다 건축경험이나 전문성도 부족한 건축주들로서는 자연히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많으며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텐데 그래도 이것이 건축이나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고 대부분 많은 건축주들이 현실이니 이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역지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건축주들의 생각과 불안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건축주들과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단순히 다른 건축주의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특히 그동안 제가 직접 여러 채의 제가 살 집과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해서 가족들과 거주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특히 사용자까지 되어보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건축주나 사용자 등을 경험해 보면서 집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정도 짐작해 볼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상담이나 설계, 건축을 하면서도 그러한 경험과 그때의 심정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전문가로서 또 경험자로서 처음으로 집이나 건물을 지어보는 사람들과는 다르긴 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이 건축의 특성이고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보 홍수 시대와 신뢰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러다 보니 많은 건축주들은 책과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또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업체들을 만나 궁금한 점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때로는 정확하지도 않고 또 다양한 정보들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주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어느 말이 맞는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까지도 봤는데, 물론 건축의 주관성이 강하고 건축주의 상황이나 특성도 제각각이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신뢰가 가는 좋은 업체나 전문가를 잘 선정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어차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전문가는 설계할 때만 찾지 말고 예산을 측정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쉽고 편하며 안전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사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건축사는 건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많은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또 건축사처럼 건축주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에 있어서 믿음이 가고 특히 해당 건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건축사를 처음부터 잘 선정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주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꼬마빌딩등 건축주들의 생각과 불안함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주나 투자자들의 생각과 입장 두 번째로는 건축이냐 또는 부동산이냐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선정하라라고 하는 것과 네번째로는 역지사지, 다섯번째로 정보홍수시대와 신뢰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데 특히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이나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건축인데 어, 너무나 많은 생각과 염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상담한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염려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러한 생각이나 염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혼자 알아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선정하고